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이 t v 입니다 아, 오늘은 5월에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5월은 정말 여행 다니기 더없이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 5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모두 제가 직접 여행해보고 촬영한 영상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행지나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가볼만한거 베스트 5 첫번째는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은 중북내륙의 중심지로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곳이고요 인구는 2018년을 기준해서 한 13만 5천명 정도이고요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한 8.5%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제천추천여행지 첫번째 코스는 배론성지입니다 베론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이건 외국어가 아닌가 하지만 배의 밑바닥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베론 성지는 조백석골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신앙촌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적인 성지인 만큼 제천에 가신다면 배론성지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배론성지에 가신다면 근처에 있는 사토가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식사하시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천 다음 코스는 의림지입니다 의림지는 김제벽골제, 미량 수산제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인데요 이 3대 저수지 가운데서 지금도 물을 가두고 들판에 물을 대주는 곳으로는 제천 의림지가 유일합니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절경을 자랑하는 의림지는요 제천 시민들의 사계절 휴식 공간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의림지는 2006년 12월에 명승 제20호로 지정이 되었고 제천 10경 가운데에서 제1경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5월 가볼만한 곳 두번째는 충주입니다. 위에 제천도 마찬가지지만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닿지 않은 곳인데 충주는 충주호라는 바다만큼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충주 오는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좋고요 봄에 벚꽃놀이하러 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충주는 충청북도 동북부에 위치한 시인데 인구는 21만여 명 정도 되고 충청북도 제2의 도시고요 면적으로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충주 가볼만한 곳첫 번째는 무학시장입니다 충주 무학시장은 충주문화동하고 공방동에 걸쳐있는 재래시장인데요 이곳 충주 무학시장은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 공설시장이랑 충주 자유시장이 무학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무학시장으로 들어갔다가 자유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공설시장으로 들어갔다가 자유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주 무학시장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 순대 만두골목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순대하고 만두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져 있는데요 만두는 직접 빚어주시고 있고 순대국에는 시래기가 들어있어서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이곳 순대만두골목에서 한 대여섯주 정도에서 맛을 봤는데 맛은 뭐대동소이하니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골목을 나가시면 오른편으로 꽈배기집이 있는데요 입가심으로 먹기 좋으니까 같이 코스로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수안보입니다 요즘에는 좀 인기가 사그러들긴 했는데 수안보 하면 온천이죠 조선문종 때 편찬한 고려사에서부터 나오던 수안보에서 따뜻하게 온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수안보 곤충박물관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수안보 온천지구하고 멀지 않은 곤충박물관인데요 체험 학습도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다 수안보 곤충박물관은요 1500종 마녀점의 국내 곤충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가능하고요 먹이주기 같은 체험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뭐 그런 곤충 박물관은 아니지만 저희는 작은 아들이 곤충이나 동물을 상당히 좋아해서 요즘에도 가끔 가자는 말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인 3,000원 그리고 어린이 2,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충주 가볼만한 곳 다음 코스는 라바랜드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 좋은 라바랜드는 남한강변이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계무술박물관이 옆에 있고 탕감대랑도 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즐길만한 간단한 놀이기구도 많고 키즈카페처럼 구성된 곳도 있어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충주 다음 코스는 충주자연생태체험관입니다 여기는 동물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가지 만들기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인데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작은 동물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면 파충류를 만져볼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뱀을 목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가능했던 곳입니다 여기도 아이들이랑 가면 상당히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500원 어른 2천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충주 다음 코스는 탕금대 왕갈비탕입니다 제가 별도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 호불호 없는 커다란 갈비탕이 나오니까 든든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 마지막 코스는 개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개명산 자연휴양림은 충주가 호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진 휴양림인데 봄에 벚꽃이 정말 이쁘게 피는 곳입니다 사실 올해도 벚꽃을 보려고 예약을 했었는데 벚꽃이 아니더라도 정말 멋진 휴양림이니까 개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에 가볼만한 곳세 번째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강원도 대표 관광지이면서 인구는 한 8만 2천여 명 정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면적은 가장 좁아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속초 첫 번째 여행 코스는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바이 마을은 행정구역으로 치면 속초시 청호동인데 한경도 신앙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바이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아바이 라고 하는 말은 한경도 사투리로 보통 나이가 많은 남성을 뜻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내려온 함경도 신양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마을입니다. 이 아바이 마을에 가시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아바이 순대입니다. 속초에서 아바이 순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신다신이 아닐까 하는데 뭐 물론 다른 곳도 맛있는데요 이곳 신다신은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순대하고 아바이 순대국밥을 가장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데 모둠순대에는 아바이순대하고 오징어순대 그리고 가자미 식혜가 이렇게 준비됩니다 가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은데요 맛은 아주 좋아요 아바이순대국밥은 매콤한 양념이 들어있어서 보통 순대국밥처럼 묵직한 국물이 아니고 시원한 국물맛입니다 신다신는 대기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바이마을 신다신에서 식사를 하시고 꼭 가셔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갯배입니다. 이 아바이마을하고 갯배는 2000년도에 제 눈물을 많이 훔쳐갔던 가을 동화에 나왔던 곳인데요. 갯배는 왕복 천원이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어, 건너쪽으로 가게 되는데 줄을 당기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속초중앙시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속초중앙시장은 먹거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닭강정집이 즐겨하고 튀김이나 궁극질거리도 상당히 많으니까 코스로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월 가볼만한 곳 네번째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있어서 교통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강원도 산골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지가 발달했습니다 정선의 인구는 한 3만 8천명 정도이고요 앞서 서 소개해드린 속초 인구국좀 반도 안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정선 여행코스 첫 번째는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조선 시대 정선 국내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상설 시장이고요, 정선은 한양리국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정선군의 경제를 떠받치던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 번영하던 곳이고요 2일하고 7일에 5일장이 열기도 리 합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는 강원도 지역의 나물이나 약초 같은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특히나 콧등치기국수하고 곤드레밥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곳은 회동집인데요 콧등치기국수하고 모듬전 곤드레밥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곤드레밥의 향긋한 냄새가 정말 좋으니까 곤드레밥은 꼭 드셔야됩니다. 코등치기국수는 메밀가루로 만든 면인데 강원도 향토 음식입니다. 모듬전에는요 메밀정변하고 수수부꾸미 메밀부침, 녹두분대떡이 같이 나오는데 아이들도 아주 잘먹고요 아주 고소합니다. 여기도 대기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해서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선 다음 코스는 화암동굴입니다. 화암동굴은 2019년 11월 1일에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총 관람 길이가 1,803m입니다. 화암동굴은 동굴이 긴 만큼 관람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로 이 관람 시간이 기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노레이를 타고 올라가서 금강맥에 발견해서 금광석의 채취까지 이렇게 정 과정을 재현해 놓았고요. 금강석의 생산에서 금제품의 생산 그리고 쓰임까지 전시해 놓았습니다 각종 석회선 생성물하고 대석순, 복석 석화 뭐 이런 종유석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고요 남서쪽에는 둘레 5m, 높이 8m가량의 대석주가 커다랗게 서 있고요 화려한 종주 화폭이나 석순, 종유석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5월 가볼만한 곳 마지막 다섯번째는 태안입니다. 앞서 충주 속초 정선 뭐 이런 여행코스에도 전통시장 코스를 항상 저는 넣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전통 시장을 꼭 넣어서 찾아갑니다. 전통시장이야말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 해서 그런데요. 태안 첫번째 코스도 태안 서부시장 입니다. 태안 서부시장은 태안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 모여서 판매되는 곳인데 수산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서해 바다에 가면 조개를 캐야 되는데 그런 조개를 캘때 필요한 도구들도 이곳에서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일하고 8일장이 섰는데 지금은 장날이 따로 없는 상설시장으로 변모했고요 시장 앞쪽에는 넓은 공설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태안 다음 여행코스는 신두리 해안사구 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태안에 갈 때마다 들르는 코스인데 여기는 상당히 이국적인 풍경이 아주 환상적인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구묘의 해안사구 지역인 신두리 해안사구 지역은 요 우리나라 도서지방을 제외한 육지부 사구 가운데에서 자연환경이 원형에 가장 가깝게 보존된 곳입니다. 신두리 사구는 길이 한 3.4km 혹은 한 200m에서 최대 1.3km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구의 표면 대부분은 사초로 덮여 있는데요. 육지 쪽으로는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고요. 해안 가까이에서는 해당화도 자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안 사구가 지닌 환경적 가치하고 생태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서 2001년 11월에 신두리 해안 사구의 북쪽 지역 일부를 천연기념물 제 431호로 지정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는 신두리 사구 센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곳에는 모래놀이도 할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만한 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이 같이 가신다면 사구 센터도 한 바퀴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멋진 풍경이라서 어, 가까이 가서 사진찍는 분도 계신데요 데크길로 만들어진 곳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출입금지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 다음 코스는 하간포 해수욕장입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은 넓고 고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1968년 해수욕장으로 처음 개장한 곳입니다. 태안 첫 번째 여행 코스에서 소개해드린 태안 서부시장에서 조개 잡이용 호미를 구매하셨다면 이곳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잡았어. 진짜요? 어, 소라 진짜 살아있는 소라 개도 잡았어. 진짜요? 저기 엄마랑 재민 있는 곳에 있을걸. 가보자. 얼른 와봐. 알겠어. 네. 서해안에서는 모래만 파면 조개가 나오는데 하간포도 조개나 개가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간포 해수욕장 주변에는 카라반이나 민박집도 많구요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하간포 해수욕장하고 인접해 있는 하간포 오토캠핑장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여행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분들과 좋은 여행 코스를 잡아서 같이 한번 여행 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 됩니다 고맙습니다